이 비닐을 혼자 끊을, 혼자 끊을 수 있네? 네뒤 여기 비닐 꺾는 카팅하는 것까지 달려져 갖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딱 직선이 이렇게 꺼지면 배수도 잘 되고 다음에 수확할 때도 이게 핸들만 잡고 있으면 그냥 갈수 있고 이게 망이 꼬부러지면 <웃음> 수확할 때도 따라다녀야 되겠죠 어우 양파 뿌리가 실한데 <웃음> 네? <웃음> 양파 심으실 때도 양파 모종을 뽑아서 어. 그날 바로 심어주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담아 놓으시면 수분이 빠지면서 마르겠죠 그럼 이제 땅에 탁 심어졌을 때 힘을 못 쓰겠죠 이것은 슈퍼농부의 양파 모종밭입니다. 아주 모종이 잘 크고 있었는데요. 자, 이 모종을 오늘 슈퍼농부는 밭에다가 정식을 한다고 하는데, 과연 슈퍼농부는 어떤 방법으로 양파를 정식하고 양파를 키워가는지,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을 짓고 그 다음에 비닐 치우고 그 제초제 살포까지 같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이렇게 마크도 찍히고 그 다음에 비닐 커팅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마늘이든 양파든 뭐될수 있으면 최대한 그 사람 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비닐을 혼자 끊을 수 있네? 예 뒤에 여기 비닐 꺾는 카팅하는 것까지 달려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음, 그, 땅 모양이 이렇게 직각인 밭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밭들이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, 요 마크가 찍히면서 비닐을 그 간격을 일정하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 수망이 나올 걸 한망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아... 네,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사람이 관리기가 지나갈 정도로의 폭만 남겨두고 딱딱딱 정확하게 망을 만들어버리면 어 50평의 땅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확하게딱 직선이 이렇게 꺼지면 배수도 잘 되고 다음에 수확할 때도 이게 핸들만 잡고 있으면 그냥 갈수 있고 이게 망이 꼬부러지면 수확할 때도 따라다녀야 되겠죠 아, 네. 처음부터 잘해겠네 처음 한번만 기초만 잘해 놓으면 그 다음 관리하고 수확하고 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그럼 혼자서, 혼자서 다할수 수 있는, 있는 거예요? 어, 혼자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할수 있습니다 아. 약 놓고,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할수 있죠 음.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사람을 두고 쓰는데 그래도 있음으로 해서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비닐은 그거는 몇개 있습니까? 89짜리입니다, 89, 89. 네, 89고, 어 비닐 롤은 어 700m 오. 700m랑, 어 이제 여기 그제초제 살포량이랑 비닐메다수랑 이제 탁 맞춰서 떨어질 수 있게끔 음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,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당기면 그냥 쏙쏙 빠집니다, 이런 식으로. 오오, 양파뿌리가 싫한데 뿌리가 네. <웃음> 양파 심으실 때도 양파 모종을 뽑아서 어. 그날 바로 심어주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. 뿌리가 이제 딱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뭐 하루나 이틀, 삼일씩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수분이 빠지면서 마르겠죠? 그럼 이제 땅에 탁 심어졌을 때 힘을 못 쓰겠죠?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버리니까. 뿌리가 마르기 전에 심어주시게 되면 새뿌리가 금방 빨리 나오는데 이 뿌리 자체에 수분이 많이 빠지고 이 숨이 죽어버리면 활착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? 음. 그럼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 정식 언제 하신 거야요어 9월 9월 6일 뭐 관리는, 뭐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? 여기 이이 자리에도 이제 수단그라스를 키워가지고 한 1m 50cm 정도 키운 다음에 어.. 노타리를 쳐서 이제 다. 땅을 장만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완효성 비료 넣고, 토양 살충제, 살균제, 그렇게 넣어가지고, 이제 9월 6일 날, 이렇게, 파종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, 어, 씨 발화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, 씨를 넣고 위에 톱밥이라든지 상토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시고, 그 다음에 부직포를 덮어 놓고, 그 스프링쿨러라든지 관수시설로 물을 주고 난 다음에, 어, 하시게 되면, 발화율 자체가 훨씬 좋아집니다 조금 일찍 심는 것보다 땅이 부드럽게 뿌리 활착을 잘할수 있게끔 땅 장만을 확실하게 하시고 한 다음에 어뭐 일주일이나 10일이 늦으셔도 그때 심으시는 게 나중에 뿌리가 멀리까지 뻗어가지고 양파가 이제 비대기 때 커질 때 양파가 굵은 양파를 만들 수 있지 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찐데또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장만 하셔가지고 심어 놓아도 양파가 붉어지질 않습니다. 조금 일찍 심는다 하더라도. 음. <웃음> 나 이거, 이거 관리하기가 관리하기 힘들었는데. 올해 비도 워낙 많이 와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물음병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녹음병도 생기고 올해 양파 모종 관리하시는 분들 전부 다 모종이 안 좋아서 그 모종이 양파 모종 모 아린다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오십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심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종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심어봐야지 알거든요 <웃음> 이 양파 모종 올해 귀한 걸 보니, 네. 내년 양파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,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내년에 아마, 뭐, 1년 시세보다는 조금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, 저희도. 공급과 수혜 원칙에 의해서. 네, 맞습니다. 죠 네. 줄어드니까, 네. 양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그 올라갈 것이다. 그리고 양파 농사 지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. 힘내십시오. 힘내시고. <웃음> 한국 농산 tv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.